Ringing in my ear Jingle bell a sound that's oh so dear Frosty the snowman is all around town Watch out for the reindees are falling down We stay up waiting for s a n t a tonight He climbs down the chimney at the speed of light While we're danc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ugging and kissing 안녕하세요 모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또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모형수 사타가 그냥 올수도 없지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쿠폰을 준비했어요 짜잔 네이 쿠폰 번호 다들 같이 쓸수 있으니까요 뭐 길드원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많이 많이 이렇게 공유해주면서 또 검은사 모바일 안전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야! 또내 동료가 되라 아좀 민망해 저희 검은사람 모바일에서 콘텐츠 제작 p d 를 뽑고 있고요 또 저랑 같이 출연하실 출연자분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할게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웃음> 저희랑 같이 좀 즐겁고 재밌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여기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지원해주실 거죠? <웃음> <웃음> 오늘도 제 영상 을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지원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자컷다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앉아, 다시 앉아요 아직 안 끝났어 뭐야 뭐지? 이거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 잠깐만 대박 아니 자, 잠깐만 이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걸 사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이게 싫었던 거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신어 이제 영상에서 당분간 이 신발 보시기 어려우실 듯 많이 봐두세요 제가 이렇게 좀 신어 봤는데 어떤가요? 나 오늘 좀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웃음> 제가 또이 전속 도마뱀 스텝으로 나가주도록 하지. 이렇게 <웃음> 나가면. <웃음> <웃음>